팬데믹을 극복하는 힘, 모든 답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늘의 운동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동물이나 미물들은 미리 알고 대피하지만 인간은 알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높은 지혜를 주셨기에 동물들보다 더잘알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마음이 혼탁해져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필요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동작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죠. 그러나 인간이 혼탁하게 살아서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원하는 그 신호를 따라서 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늘의 운동법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육을 이끄는 운동입니다. 하늘의 운동 방법 지금부터 자기 안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육체와 정신을 강하게 단련하는 놀라운 방법 하늘의 운동을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바르게 서서 눈 감기 두 번째,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움직이기 참 쉽죠? 간단해요. 하늘의 진리는 가장 단순합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다예요. 형식이나 틀이 없이 자유롭죠. 잠깐! 에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몸의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품을 하죠. 몸이 찌뿌둥할 때 기지개도 켭니다. <웃음> 이렇게 재채기도 하고 잘 때는 이리저리 뒤척이고 잠꼬대도 해요. 그래도 신호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우리는 매일 그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 잠시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죠.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남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자기 몸에 필요한 동작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몸의 신호에 집중하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 보세요. 어떤 동작이든지 상관없어요. 운동하다가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앉고 싶으면 앉고, 눕고 싶으면 눕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또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하고 싶은대로 뭐든지 하세요. 눈을 뜨고 운동한다면 다른 사람의 동작을 자기 몸의 신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감고 합니다. 걷거나 달리고 싶을 때는 눈을 뜨세요. 하늘의 운동이 익숙해지면 눈을 살짝 떠도 된답니다. 시작하는 동작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형식이나 틀이 없이 자유롭죠. 그저 자기 몸의 신호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눈을 감고 운동해도 정신은 또렷합니다. 최면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하품할 때, 기지개 켤 때, 우리 정신이 그냥 말똥말똥 뚜렷하듯이 말이죠. 운동 장소 운동 장소는 어디든 관계가 없어요. 방 안에서 해도 되고, 운동장에서 해도 되고, 산이든 바닷가든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곳은 피해주세요.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아참! 그리고 층간소음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방 안에서 운동하다가 달리고 싶을 때는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뛰어보세요. 밖에서 뛸 때도 그냥 평소처럼 뛰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신호를 의식하면서 걷거나 뛰는 거예요. 운동시간 매일 40분 이상, 주 4회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 40분이 하기 힘들면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차츰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운동 효과 하늘의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음식 조절이 들어갑니다. 자기 몸에 필요한 음식만 먹고 싶어져요. 식습관이 저절로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하늘의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스스로 볼수 있게 됩니다. 마음 자세 하늘의 운동을 할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회개와 반성 주변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 부모님께 잘못한 것 가족에게 잘못한 것 지인에게 잘못한 것들을 반성해보세요. 또는 자연을 상하게 한 것, 모든 질서를 어지럽힌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운동을 해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운동을 하면 운동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김용철 선생님은 하늘의 운동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셨다고 해요. 하늘의 운동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볼게요. 하나님 운동은 남을 흉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귀에 그 흐름이 있어요. 귀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무슨 동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면 그 동작을 열심히 하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 운동이 되는 거죠. 관련 말씀 소개 매일 새벽 10개명을 암송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들리는 그대로 따라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전해주신 말씀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너아들아네 아버님 말씀 없어서 너희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라 이러라. 하늘의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너희들의 몸의 건강이 변해지는 것과 너희들의 신체에 단련을 하는 것을 너희들은 느끼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신체의 변화도 아주 중요하나 우울하고 침울한 이때 너희들이 그 건강에 하늘의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너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며 너들의 우울하고 우울 스트레스 받는 그 같은 마음을 너들에서제떨로 날려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의 공포와 불안과 우울과 침울 속에서 너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면 그 병마에 지는 것이다. 그 병마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건한 가지야 너희들이한두 가지를 집중하고 그것으로서 너희들의 열심히 하는 것을 써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걸로 너희들의 우울하고 침울한 그 같은 것을 버려야 될 것이다. 두분 공간에서 너희들의 운동을 하고 실체를 단련해서 너희들의 밖에 사는 운동보다도 더 몸이 건강해지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룬다면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너희들의 스트레스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거기에 큰 힘이 있음을 알라. 병마와 우울증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와 같은 후북풍이또 무서울 것이다. 너희들은 안으로의 운동을 열심히 그와 같은 곳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어하라. 2020년 12월 31일 06시 11분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을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답니다. 두 번째 장래일을 알려주신데요. 김용철 선생님은 첫째 오직 들은 그대로를 유튜브로 바로 전해주고 계시죠. 둘째 그 내용은 개인과 나라, 온 인류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녹음해서 그대로 책으로 펴냈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로 내려온 새로운 성경 전 160권 시리즈예요 운동시범 김용철 선생님의 운동하는 모습 같이 볼까요? 선생님도 매일 새벽 6시에 하늘의 운동을 하십니다 일주일에 4일 월, 화, 목, 금요일에 매일 1시간 이상 하고 계세요 어쩔 때는 2시간 이상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70대 중반에 김용철 선생님에게 말씀하시길 하늘의 운동을 열심히 하면 40대의 모습으로 바꿔주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운동 중간중간 한 가지 신호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부분의 운동이 점점점 커지는 걸볼수 있어요. 하품하고 싶은 미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신호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웃음>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하게 되듯이 말이죠. 여러분도 운동하다가 어느 한 곳에 신호가 미세하게 느껴지면 혹은 어느 한 곳에 힘이 자꾸 가고 신경쓰이는 곳이 생기면 그 신호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점점 운동이 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충분한 운동이 됐다면 다시 또 다른 동작으로 또 다른 신호를 찾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온몸의 혈액순환을 끝없이 하듯이 말이죠. 이상신호 운동하다가 몸의 한 부분을 며칠째 계속 손으로 자극한다면 그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함께 운동해요 새벽 6시 김용철 선생님과 함께 각 나라에서 새벽 6시에 같은 기운을 받으면서 하늘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새벽 6시 하늘의 운동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꼭그 시간이 아니어도 각자 편한 시간에 운동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서로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김용철 선생님의 당부 선생님이 하늘의 운동에 대해 강조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하나님 운동은 코로나서부터 모든 질병을 대체하는 가장 위대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다, 축구다, 뭐 레슬링이다, 탁구다 이런 운동들은 계속 쓰는 부위만을 쓰다 보니까 쓰지 않는 부위가 약해져요. 그래서 질병은 그 약한 부분을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막 헬스를 해서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도 그 병마에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운동은 모든 그 마디마디를 다 머리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그 지시하는 대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몸을 다 움직여줘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굳어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파워의 힘이 엄청 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 다 퇴치되는 그러한 그 무서운 운동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을 듣고 한다든지 남을 보고 따라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운동은 각자 자기 체질과 몸의 약하고 강한 부분이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찾아 들어가야만 그 위대한 운동이다. 운동이 잘 안될 때 하늘의 운동을 몇번 시도해봤는데 잘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처음에 막막한 분들을 위해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시 시작해보기 첫 번째 방법 눈을 감고 바르게 선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숙입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서 하고 싶은 동작을 이어서 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 눈을 감고 바르게 서서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천천히 쭉 뻗으면서 하고 싶은 동작을 이어서 해봅니다 처음에 잘 안되는 듯 해도 인내를 가지고 20분 이상 꼭 해보세요 멈추지 말고 어떤 동작이든 계속 이어서 하다보면 하고 싶은 동작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래도 잘 안되는 분 스스로 일주일 이상 도전해 봤는데도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찾아오시면 하늘의 운동을 같이 해볼 수 있어요 더보기 설명 아래 더보기에 한국과 미국에서 하늘의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적어 놨어요 그리고 김용철 선생님이 직접 1시간 동안 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겼어요 이거 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어디서나 할수 있는 하늘의 운동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지개를 켜듯이 말이죠.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혼자 설수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성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말씀이 맞을까요? 아래 더보기에 무료 전자책과 영상 링크를 보고 스스로 답을 얻어보세요 모든 답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보혜사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의 모든 잘못된 종교 집단을 단죄하고 만백성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성경이 앞으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천국같이 바꿔갑니다. 케이팝, 케이 드라마, 그 다음은 케이 바이블 새로운 성경